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입고 소식을 올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어항 위에 둥둥둥 떠 있는 비닐들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지금 새로운 네, 개체들 이에요 하나씩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요쪽은 지금 플레코 스칼렛 플레코가 들어왔는데요 너무 작아요 네. 스칼렛 플레코 친구가 왔고요. 그다음 뭐 어, 봉지는 네, 네온 테트라. 네온 테트라도 왔고요. 자, 이쪽에는 네, 황금 곰돌이 플레코. 황금 곰돌이 플레코. 잘안 보이시죠? 요 황금 곰돌이 플레코 친구들. 아주 얼굴이 곰돌이처럼 생겨 서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왔고요. 다음에 L3, 아, L333 옐로플래코오 예쁘다요 어이 친구들이 왔고요 이번엔 플래코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린스마트라 그 다음 여기 친구는 어 이름이 이름이 글쎄요. 아하, 이 친구가 벌룬팝 벌룸, 라비네지고요. 그다음 이 친구도 플래코 친구인데요. 레오파드 두스라고 하는 플래코 친구들이고요. 잘안 보이시죠? 되게 작아요. 자, 이 친구고요. 이쪽 거항에 보시면.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쪽에 구석에 있네. 네. 471 플레코. 플레코들이 넘버가 다 있잖아요. 얘는 471 플레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들은 마스카라 바브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네 골든 스마트라 골든 스마트라 드리고요 그 다음 여 친구는 어 바부인데요 줄이 다섯 줄이라고 해서 파이브 밴드 바부 이 친구들이 입고 됐어요 디스커스 까지 입고 되었구요 네, 이번에 파충류 친구도 입고 되었는데요 파충류에는 어떤 친구가 입고 됐냐면 네 살라만다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오. 생각보다 좀 귀엽죠? 자, 요 안에도 지금 보시면 네, 종류가 다른 살라만다가 입고가 되었고요. 화면에 지금 잘안 잡히는데 자,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살라만다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네, 픽시프로 친구들이 입고 되었는데요. 픽시프로 네, 이친구들 입고기 태웠어요 이렇게 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합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습계로 만들어서 키워주시고 물그릇 정도 넣어주시면 네 사육도 편한 친구들이고 사육 난이도도 낮은 친구들이에요 어다 크면 숫컷 같은 경우는 2kg까지도 큰다고 하니까 오, 컸을 때가 더 기대되는 픽시프로기 입고되었고요 자, 이번에 또 입고된 친구는 네. 알비노 팩맨이에요. 너무 얌전히 가만히 있죠?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한 사이즈. 네, 알비노 패턴리스. 네, 패턴을 잃어버린 패턴리스 팩맨이 입고가 되었답니다. 아, 물총소는 아차 피시도 입고되었는데요. 깜빡했네요.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주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